누가 첫 번째일까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웃음> <웃음> 이럴 수가 있나? 응. 음. 알어오 알람... 갑자기 오. 이렇게 들었나 고 안녕. 안녕하세요. 저 뭔가 달라진 거 같지 않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리가. 뭐가 달라졌지? 그럴 리가 없는데. 색깔이 뭐한 들어든 거 같기도 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웃음> 머리를 ]게? 방금 뗐어요 오... 근데 제가 오늘 그 맨날 하는 그 굵은 웨이브 있잖아요 네. 그걸 해가지고 지금 거의 미술 그려야 아, 될것 아, 같이 아그긴 머리를 그런...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긴 이제 긴 거. 아시잖아요 거? 저긴 머리 아닌 거어 갑자기 이상한... 무 <웃음> 화가 화가 머리처럼 어요나 <웃음> 그래서... 지금 머리 떼면 너랑 머리 똑같을걸? 내가 더길 수도 있어요 언니 제가 지금 이거 웨이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야 너가 조금 더 길겠다 아무튼 저희 VF 제목이 3년 만에 3년 돼요. 만에 진짜. 왜 3년 만에 게왜 3년 요. 만에 게 해요 다다다다다 3년이나 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짓말 진주즈 너무 오랜만 <웃음> 그거올라 왔다 VF VF 요즘 고정 댓글 뭐예 왼쪽 눈 감고 아이자안 씻지 오른쪽 볼 옛날 이거 펜싸에서 응. 한번 속았었거든요 펜싸 때부터 있었어요? 팬싸 네. 할 때부터? 아 네. 영통 펜싸? 네 저는 나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잖아 볼 찌르는 거의 의미가 이 보조개를 만들고 찌르라는 건줄 알고 아, 어렵게 <웃음> 어, 생겼는 생각... 그런데 <웃음> 어, <웃음> 그냥 생각했네. 찌르는 거더라고요 음. 음. 이 정도는 되죠 쿠라 운는안 되겠다 윙크, 윙크가 안 되겠다. 머리 피부, 아, 머리 피부일 걸 그랬나? 화, 머리 땡거 같아요. 아니 티 하나도 안 나요. 그치, 검정색이라서. 어, 예쁜데요. 말하고요 네? 말하고요. 예, 다시 보기. <웃음> 오, 오, 오. 근데 세복 말일이잖아요. 어? 말일이 세복 많이 받으래요 언니. 세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직. 이제 몇 시간 오면 새해가 됩니다 맞아요 저는요 내년에 아 19살이 잖아요와 유진이가 열아. 19...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스무 살은 저는 진짜 특별하게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특별할 것 같죠 맨날 이렇게 <웃음> 맨날 이렇게 초를 친다니까 언니들. 이아니 초를 친다 이거. 저는 진짜 스무 살 되면 약간 그 약간 뭐 하늘 색깔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근데. 그런 거였다고요. 네, 로에 가득했는데 아직 운전 면허를 안땄더라고요 제가. 내년에는 꼭딸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제가 어? 안 따면 얘기해 주세요. 왜안 따냐고. <웃음>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그냥... <웃음> 안 <땄어요>. 어, <웃음> 어, 그냥 안 떴어요 어 갑자기 안 떴어요 제가 멤버들한테 그 뭐지? 제일 먼저 운전면허 제가 제일 먼저 했을걸요 그래요 저는 언니가 운전면허를 제일 먼저 얘했을요 이래서 멤버들 다 땄는데 저만 안 땄어요 <웃음> 그니까요 언니 실행력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꼭 운전면허를 따면 바로 차를 살 거예요 어... 그래야 된다면서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야 하긴. 운전 안 떴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따지 말라고 <웃음> 그랬습니다 언니.. 아언안 닦고 나왔다 유진이 고삼싫어냐그러니까제 친구들이 요즘 공부 고뭐 한다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웃음> 응 근데 지금 청약동에서좀잘 어울려요 근데 제 수는 저 적을래요? 진짜 없어요 <웃음> 오야 요즘 머리 어디갔어요? 저혀 <웃음> 없어요. 야저 원래 진짜 숙부자인데. 근데, 근데 나도 아, 나 지금 지금 완전 많지. 지금 완전 짱 많은데 원래 숙부자거든요. 근데 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저도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오랜만에 놓는 구나3년 <웃음> 만에 점점점이었어? 아 어. <웃음> 네. 왜 이렇게 아름하게 아름하게 해놨어요? 어 아름하게 돼버렸어요. 민주야 손톱이 반짝반짝해서 귀엽네요 여러분 저 이거 이제 떼야돼요 저도 떼야돼요 2020년에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내일입니다 루돌프 이거 진짜 안하기로 했는데 안하기로 했는데 혜원언니가 프라이빗메일을 올렸어요 루돌프 아직도 있네요 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거 딱 지나자마자 딱 하려고 했는데 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제거할때 동안 그쵸 <웃음> 나 오늘 가지고. 떼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되겠어요 가지고지만 너무 길었기 때문에 떼야. 유돌프야 고마워를 외치며 2021년에 행복해진다는 제품회를 봤나요? 봤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유돌프야, 유돌프야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도 한번 다 해주세요. <웃음> 어?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유돌프야, 유돌프야 고... 고마워 <웃음> 아유, 아유. 그럼 언니 아유. 다 해놓고서 아유. 다 해놓고서 어린이 프로 응? 지금 언니 방금 표정이 뭐표정어 <웃음> 이게 약간 딜레이가 어. 있네 <웃음> 어, 저... 이 어린이 어허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줘야 다 따라한다고요 맞아요 귀엽더라고요 품에 보고 혼자 <웃음> 비식했어요 <웃음> 둘이 닮았대요 언니 어 맞아요 제 동생이 <웃음> 어, 유진이랑 저보고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라? <웃음> 이는데저 그... 닮았대요 제일 좋죠 언니 예쁘니까 어, 저도 있으니까. 좋아요 <웃음> 또그만해야될거 아, 같아요. 아, 요즘 <웃음> 최근에 좀 그렇네.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이도 진짜. 어,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해서. 그리고 사실 멀리서 보면 되게 비슷한 거 알아요. 우리? 에? 진짜 비슷해요. 진짜로? 응. 나 약간 가끔 너 멀리 있는 사진 보면 어, 난 가고 자세히 보면 너야. 진짜. <웃음> 그런 적 많지 않아요? 우리 벌써부터 탈모가 아니까그 <웃음> 네. 내렸잖아요. 그래서 <웃음> 안 보고 내렸잖아. 이게딱 눈에 보인다니까. <웃음>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웃음> 다 보여요. 어 유진이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아니, 어 좋아한다니까요. 어 사랑해라고 이제 사랑해 영어로 적어주세요. <웃음> 눈이 닮았다고. 어... 음... 어? <웃음> 어... 음. 좋네요. 오케이. 아 맞아요. 저 자랑할 게 있어요. 어 뭔데요? 제가 최근에 아또 얘기할 거죠? 아니거든요. 따로 얘기할 거거든요. 뭐예요? 제가 빠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음... 요즘에 빠진 게 일단 첫 번째 신금제 눈앞에 있는 타플 감자칩. 아요거요거 요거 유진이가 좋아하죠. 또 이거 처음에 먹어본 음. 게 멤버들이 선물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과자를. 그래서 막 음. 나눠 먹잖아요. 맞아요. 처음 맞아요. 먹어봤어요. 그때 우와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거 말고 통해진 거 있거든요. 통에든 거를 이미 한통을 끝내고 이거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일본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블랙은 또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 유진이가 얼마 전에 되게 귀여웠던 게, 유진이가 응. 뭐 갑자기 저녁에노클를하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네. 잠깐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왜, 왜 그래서, 내 네, 뭐지? 뭐지, 뭐지? 뭐지 할말 있나? 하고, 저희 이제 독방 쓰거든요, 둘 다. <웃음> 룸메였지만. 그래서 얘가 부르는 거예요. 어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일로 와봐요. 그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왜나뭐 <웃음> 네, 했는데? 냉장고를 여서 아, 치즈 가자 치즈, 치즈 비스켓을, 비스켓을 주는 거예요. 맞아. 일단 그 냉장고가 아닌데 냉장고에서 꺼낸 것도 웃겨 <웃음> 냉장고가 아니라니까요. 아, 어? 아니라니까요. 그 냉장고가 아니라니데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한 봉지 먹었어. 요 내가 몇 봉지를 줬는데 한 봉지밖에 안 먹었어? 두 봉지 주셨거든요. <웃음> 근데 아먹고 있다고요 그거랑 아, 비스켓 뜯어가지고.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귀여웠습니다 아니 샀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 냉장고에 안 들어가서 준 거예요 알았어 아주 어, 어, 재밌는... 어 냄새가 완전 진하구나 이거는 우와 너 블랙 처음 먹어봐? 저, 아니 이 브랜드를 처음 먹어봐요 어무튼 음. 첫 번째는 이 트러플 감자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캔들 안 보여줬죠? 캔들 장난, 장난 아닌데 진짜 아 어, 그래요? 제가, 제가, 제가 저번에 말한 그 향수 있잖아요 제가 그아큰 향수 찾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아 제가 말한 적 없나요? 나한테 말한 적 있어 언니한테 말한 적 있죠? 응. 제가 엄청 웃는 게 있는데 제가 선물로 아니 나 말했나? 응.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말안 했으면 한번더말할게 응. 선물로 향수를 선물하려고 샀는데 샘플로 뭐 몇개 주잖아요 샘플 두개 받았는데 하나를 받았는데냄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식용이 아니고 완전 샘플용이어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에는 조금 힘든 약간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막 가지고 다니면서 뿌렸어요 근데 제가 향수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청소를 하다가 향수 큰 그것들 안 쓰는 거 있으면 버리려고 했는데 딱그 운명의 향수를 발견한 거죠 제가 <웃음> 와우 음. 이거는 운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향수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 <웃음> 갑자기 괜났나요그생각들었어요생각이보세요 많게 되는 향수를 쓰는 니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니수를쓰가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를 쓰는 향수는 향수를 쓰는 그렇죠 캔들 머머를 샀어요. 그 캔들을 음 이제 쓰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향수 브랜드에도 그 캔들이 있지 아 않을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검색을 해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사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캔들 특유의 향 있잖아요. 음그 향이 많이 나서 음좀 아쉽긴 한데 그 무드 등 역할도 하고 캔들 역할도 아 하는 좋죠. 게 진짜 너무 좋다는 거. 좋네요. 캔들 먹을게. 완전 멋있다. 음. 음. 언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빠져 있는 거? 빠져 있는 거? 뭐, 좋아하는 오진? 거? 요즘 제가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 <웃음> 진짜 세상에. 그럴 나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웃음> 그날은 진짜, 와, 2020년 연말까지 바쁘게 살라는 이. 바쁘게 살았 그런. 근데 아직 모르시죠, 그죠? 아직 모를거예요미즈원미즈원 <웃음> <웃음> 저도 열시... 아직 못봤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맛이 go to the house. I'm going t 아요 o to the house. I'm g 바질 맛이나. 음, 음. 약간 파스타 먹는 것같 o u s 그 뜨개질 했잖아요 음. 뜨개질 한거 옆방에 있는데 제가 근데 돗바늘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음. 근데 완성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손으로 한번 하는 걸 하다 하고 나니까 어 뭔가 제가 원래 근데 DIY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음. 근데 또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싫어하고 음. 이게 렇 키트처럼 돼 있는 그쵸, 걸 좋아해서 하기 편하니까. 최근에 그 하기 하니까 최근에 캔들워머를산 사이트에서 이제 막 돌아보는데 뭐가 하나 있는 그 무슨 니들..바늘? 아니 니들 아 니들..아 니들? 뭐 무슨 뭐뭐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깍하면 바느질이 되는 되게 신기한.. 그런게 있어요? 그런 뜨개질? 아..모르겠어.. 음뭐 이름 기억이 안나네 어제 검색했는데 아무튼 그런게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솔직히 마음처럼 좀 잘되진 않은데 되게 신기해요 그냥 한번 넣어빼면 바느질이 돼요 <웃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한번 잘못하면 천이다 보니까 한번 뚫리면 아... 바느질이 될 공간이 너무 많, 많아가지고 음... 실이 같이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웃음> 하다가 힘들어갖고. 신기하다. 진짜 조금밖에 못해. 어 근데 재밌더라고. 음. 그런 게요즘 재밌는 것 같아. 오... 요즘 또 꼬물꼬물하는 거 좋아하시죠? 음, 이거 예요 어. 뭐 갑자기 너 보고 그때 갑자기 자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이 뜨개질 하는데 그래서 1월달엔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펀치니들, 펀치니들이었어요. 음... 그런 게 있구나. 여기 브라질은 오전 4시입니다. <웃음> 새벽이구나. 오전 4시, 피곤하겠다. 하이 브라질. 워이크업. 워이크업. 이팅 투, 이팅 트리 봤어요? 우리 줄다리기 하는 거 나왔더라. 음. 이팅 트리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겁니까? 모르겠어요. 잘 먹고 <웃음> <웃음> 아 우리도 센데 하고. 아시죠? 약간 팀 배정 잘못된 거 아시죠? 저 그거 있잖아요. 최근에 하는 그 운동기구 운동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요? 그 스태퍼 <웃음> 이렇게 음. 맨날 하고 있는 그게 아마 하체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유진이 안쓸때 한번 사실 그, 그 여기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 제방 와있거든요 종아리요? 네 어머 제가 이따가다 드릴게요 아 거실에 물러다니는 거예요 물러다니는 거 아니고 저 스태프하고 딱 스티치를 아그 <웃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번 너무 궁금해서 한번 그, 그 거실에 쓰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서 잤더니 아. 이게 홀쭉해진 거예요 효과가 그쵸? 있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아파. 그 되게 아파그 종아리에 끼우는 요가링? 마사지링? 음. 뭐 아무튼 그렇게 하면 나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음음. 종아리에 끼고 한번 걸어보세요 진짜 예나언니 예나언니 리액션 장난 인거 아시죠? 그거 하면은 그거 하면 소리를 그냥 <웃음> 엄청 줄을 나는 그 안무 연습 끝나고 했더니 세상 시원한거예요 그쵸 그렇게 뭉쳐있을 때 하면 좋아요 근데 진짜 그춤 많이 면 붙잖아요 다리가 응. 처음에 안 들어갔다 근데 이렇게 몇번 주무르고 이렇게 다시 꼈더니 아주 쏙잘빠지더라고요 제가 이따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알겠어요 <웃음>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뭔지 알아요? 너그 아이스티죠? 어 맞아요? 그래? 아 네? <웃음> 아, 유진이가 얘기를 해서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럼 올래요? 맛있어요? 어 색이.. 색이... 복숭아 망고예요 응, 어. 내가, 내가 생각했던 색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맛 마... 이게 색 세... 보지 말고 <웃음> 피치망고 그린티인데 그린티의 맛은 전혀 없어 크리스탈 같다. 라이트 이거 칼로리라고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 <웃음> 머리야. 거짓말 이게 어떻게 5 칼로리야? 그치 이 진짜 맛있다니까요? <웃음>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맛 난다 약간 그 제로 콜라 음... 먹으면 그 단맛 있죠? 제로 콜라의 단맛이 나요 음... 여기서 맛있어요 이거 내가 직구해서 산거라고요 멋있네. 왜 먹는지 알겠어 내가 알았다. 맨날 먹는다니까 어. 이거 카페에서 어. 아메리카노 전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니까 <웃음> <웃음> 그, 그거 먹고 싶을 때 음료 먹고 싶을 때. 아 정수기 까봐요. 앞에 몇포 있던데요? 아 맞아요. 아. 그 언제든. <웃음> 먹고 싶어가지고 음. 내 거예요. 음. 어. 음. 일시적인 오류. 민주야 유진아 저녁 뭐 먹을까 추천해줘. 좀좀좀 되게 절실해 보이는 말투여가줘뭐 먹을래요? 저 같이 안 먹고잖아요. 같이 먹을래? 안먹고자는저 마라탕 먹을 건데요아 마라탕. 아 마라탕. <웃음> 아, 마라탕은 뭐 먹을까? 어제는 안 먹을 거잖아요. 내일 내일 새해 2020년 마지막에 마라탕으로 장식한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안 먹을 거예요. 치킨 먹자. 치킨 저 야식으로 먹을 건데 치즈볼 먹자 같이 야아으로 먹을 건데 여기서 아. 먹고요? 아까 집에 간다며. 너 여기서 먹는다 같이. 먹자. 응? 왜? 지금 가면 차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게 되지. 아까 밥 먹었다며. 비글 먹었어. 아니 어제 아침부터 아까 배부르다며. 지금 방금 방금 못 <웃음> 가. 그냥 먹기 싫다고 얘기해라. 아니에 아니. 너무나다. 지금 아침부터. 그는데 아무튼 아까 뭐요? 아니 아까 응. 아니 어제 아침부터 냉동실 열어서 그. 무화과 베이글을 진짜 언젠가 꼭 먹고 내가 먹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시상식이 산옥이잖아요 응. 오늘 거는 그래서 오늘 산 끝나고 이제 시작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도동 도도동 <웃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매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닭발 별로 안 좋아하나? 완전 좋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 언니? 네그 언니 이수역에 거기 알아요? 어. 아, 네, 정말 말했는데 무슨 나그 고대 닭발? 고대 닭발? 너가 저번에 얘기를 한 적은. 아, 그 참관 기억이 나. 모른다 어, 그때. 모른다고 했어, 그때. <웃음> 닭발집 거기밖에 몰라요? 음. <웃음> 그래 가지고 먹어 봤는데 <웃음> 맛있더라고. 어.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진짜 아버지도 좋아하고 우리 삼촌도 좋아하는 그 닭발집 있었거든요. 국물 닭발집. 사라졌어요. <웃음> 왜요 <웃음> 모르 겠어 응. 갈 때마다 집갈 때마다 시켜먹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계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 너무 맛있는데 음. 언니가 이 블랙서머는 <웃음> 별로 언니 아, 취향이 아닌가 봐요 언니신지 모르겠지만 있지. 이 트러플집에 취향이 아니시구나 저 트러플이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향이 좀 갈리는 거 같아 어, 향이 좀 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오늘 내가 언니한테 내가 어제 같이 하자 했잖아요. 음, 음, 음. 그때 딱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2020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그 그러니까 딱 올해 를 돌아보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까먹고 있다가 방금 댓글을 만들기 위해서. <웃음> <없나? 웃음> 아 저희 둘이 오늘 오늘부터 돌아보는 시간에. 음. 자. 피에스타 활동 이번 연도였다니까요고짓말 진짜 대박이죠. 요번연도에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팬사를 했어 대면 팬사를. 그딱한 히... 번인가? 두 번? 마스크를 끼고 했나? 아무튼 집에몇번안 했어요. 두번 하고 취소가 마스크 됐나? 마스크 끼고 했었구나. 진짜 대박. 피스타가 오래였다는 게난 너무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네요. 막그 갤러리 정리하면서 음... 막 사진을 보는데 막 파랑머리 때도 막 그렇게 예전이 음... 아니야? 맞아. 근데 그때도 난 머리가 어두웠던 거 같네. 음, 그치, 그치. 활동할 때는 코토리 베이지 아니었죠? 어 맞아요 활동할때 코토리 베이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아마 어 그때 상에서 머리 유지를 못했을거예요 나도 셀카 참 많지 저거 많잖아. 환동 아니야? 그쵸? 저 빨간 땡땡이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아 근데 뭐야? 이거 귀여운 척 뭐지? <웃음> 아그구매를보낸거예요아캡처한줄 어, 그냥... <웃음> 그 알았어요 음. 언제일까 이때는 코토리 베이지 근데 <웃음> 이거 <아이고. 웃음> 엄청난 사진이 뭐야? 뭐라... <웃음> <웃음> <웃음> 이건 뭘까? <웃음> 나 이런 사진을 왜 찍어놓는 거야. <웃음> 민주야 사체해품 용품이에요. 그런가 보다. 언니 인스타인 진짜 잘나은거막올리잖아 어 맞아요. 인스타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인스타 뭔가 우리가 프라이 메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 맞아, 맞아. 인스타 트위터는 뭔가 진짜 잘 나온 사진이나 맞아, 맞아.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이런 거그데 약간 느낌이 인스타는 잘 나온 사진, 트위터는 귀여운 사진 이렇게 연필 같아 약간 약간 <웃음> 약간 어,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있어. 맞아 맞아. 뭔가 푸메로는 되게 되게 그냥 어 그냥 진짜 막연하게 보내 그런 요 맞아요. 그냥 지금 어나 트러플 감자찜 먹고 있다 <웃음> 이런 거. <웃음> 나 이거를 이런 걸 보여줘야죠. <웃음> 안돼 안돼 우리 위선 노래. 우가 생얼로 생얼로 뭐 머리 하는 거예요? <웃음> 아니 생얼. 뭐 <웃음> 생얼. 그 머리 덮은 날이었을 거예요. 내가 덮은 날을 기념하려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진 찍어놓거든요. <웃음> 뭐야 저 포즈는? <웃음> 첫... 이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첫눈에 눈치게. 감격한 날. 이 첫눈 온 날이거든요. <웃음> 이건 무슨? 뭐... 연습... 연습을 진짜 열심히 <웃음> 어... 하고 나서 나왔는데 새벽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첫눈? 1월, 올해 아, 찾네 2월 어, 2월달.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아까 눈 오는 것 같던데. 아니다? 어, 그니까요. 아까 눈 오더라고요. 음. 활동 그러네. 피에스타 활동이네. 밀러리를 응. 보면 은 2020년에 정리할 수 있어. 와, 그리고 여러 분저 오래 귀뚫었잖아요. <웃음> 귀뚫었는데 벌써 안 울었다고. 언제쯤 알았다고. 들었죠, 그거를? 제가 생일 원래... 조금 지나고 들었어요. 원래 생일날 딱 뚫으려고 했는데 그때 뭔가 생일날 바빴나? 아케이드에서 말했던 것밖에 기억 안 나. 근데 그때가 언젠지도 기억이 아, 2월 언젠가였어. 내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사진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음, 아, 맞아. 그자못 백업하면 그렇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무튼, 피에스타 활동을 하고, 바로 한상동 했네? 피에 콘서트를 했나? 활동하고. 아 기억이 안 나. 피에스타, 우리 탕으로 만들었고. 헐리 언니. 아, 탕후로 대박. 음. 근데 방금 누구야? 어? 아마 나일걸? 아, 그래. 나 안경 낀건줄 알았어. 어디? 어. <웃음> 이런 <거나> <웃음> 아, 뭐야. 여러분! 왜 찍어 놓는 거야? 나는 쌩얼에 잘 찍어 놔. 아니, 왜냐면. 아, 그래도 그, 찍는 거? 어, 뭐지, 뭐지? 이렇게 찍어 놔야 내가. 얼굴 점검. 그, 휴... <웃음> 아, 요 <잘> 먹. <웃음> <웃음> 휴는 <때> 그래야 덜 <웃음> 어, 먹더라고요, 제가. <웃음> <내가. 웃음> 이렇게 중간중간에 찍어 봐야 안다고요. 그, 근데 찍을 때는 인간적으로 기본 게임으로 찍습니다. <웃음> 내가 알아야 되니까. <웃음> 화고 진짜... 화고!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뭐지? 데이즈드? 아? 데이즈드 데이즈드 우이즈드아띵띵띵뭐 데이즈 이런거 우리 놀이공원에서 찍은거 맞아요 어, 이때 사진 진짜 많이 찍는다 언니 아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웃음> 아이고 우리 언니가 난 멤버들 사진도 진짜 많이 해놨 나 예나 언니 사진 예나 언니 품에다메 캡처해서 입고 이게 웃겨서? 나는 다이아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을 정한다? <웃음> 이거 왜 캡처해 놨지나? 수건 들려 쓴게 웃겨서? 어 귀여웠나 봐퍼스트룸아 공예즈의 이스트룩도 찍었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어, 도아 압구정고 창먹었네 너랑 같이 갔잖아 대건 그건... 혜원 언니랑 야너 성은이다 내첫 압구정고 창에 대박이다 이건 또 뭐지? 우리 마카롱, 마카롱 만들었잖아. <웃음> 그럼 저거 내가 크리스마스 때 마카롱 만든다고 했더니 마카롱 만든 팀 절대 만들지 말라고. 아, 어, 야야. 그러지 안 만들. 마카롱은 나 마카롱 먹으면서 왜 마카롱이 어. 비싼지 알았어. 시즌 그리팅인가? 아, 씨그 찍었다, 우리. 아니야. 이거 시즌 그리팅 아니 옛날 거 <웃음> 머리를 되게 단아하게 먹었네. 시즌 그리팅 때. <웃음> 밥 아, 그래서 먹복 그래서 어, 사진 찍어 놨어요. 반응하려고. <웃음> 이팅트립. 음 이팅트립 너무 재밌었죠. 디스패치 화보도 찍었네요, 우리. 디아이콘. 응. 디아이콘. 찍고 환상동화 와우. 뮤비. 환상동화 뮤비 와우. 셀카입니다. 한상동아. 아, 조유리는 자꾸 내 핸드폰으로 셀 빨간 머리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그니까요. 한동이다, 이건 확실히. 어, 우와. 하늘색 섀도우. 어 우리 지금 제 빛이야 어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대와이거에 빛이 가서 그렇고 아 그런가 봐와언니는 <웃음> 사진이 진짜 많이 찍는 그러니까, 어, 나 이거 그 뭐지? 아니 채연언니가 찍어줘 놓고 꼭그 인스타 올리라고 한게 있었는데 아직 못 올렸네요 예쁜 척 <웃음> 이건 뭐야? 어 어. 그니까 좀 갬성? 갬성? 감성. <웃음> <갬성? 웃음> 우리 아이즈원도 찍었네요 아, 아 그렇네 <웃음> 나지아나 지금 아, 환송하면서 이제 아이돌 중 찍었지. 나 언제 한번 갤러리 정리해서 인스타 한번 어, 올려야겠다. 저 어, 우리 유진 있네 아, 이거 있어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나 아니 얘네들은 이거 좀 보냈다니까 얘네가. 아 그래? 아, 안돼. 아, 아 왜? 너무 귀엽잖아. 어. 아, 너무 귀엽잖아. 그거예요. 아, 알 아, 안돼. 요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 알았어 알았어 하이 프리티 프리티 뮤플리 프리티 프리거는 내 뮤플리. 노래 먼저 차 우리 뭐 많이 했다 은준은준나 아 진짜 이날 긴장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봐 셀카에서도 긴장했어 그때다 <웃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의지가 되었어 환상동화 오, 이렇게 환상동화. 활동 환동 활 어? 활동 때부터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비웨어, 비웨어 뮤비 찍고 비웨어 기억나고 풀룩 꿀터네요 저의 1 년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했지 파노라마 음.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명이? 그 고추마요 치킨에 한동안 빠졌었죠 음. 아직도 빠져있어요 학교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추마요 치킨 고고 고추 마기다 마기다 이거 그러면은 시켜놓자 시켜놓고 한 30분 걸리니까. 막 쿠폰 있 또. 헉! 치즈볼은 없을 수도 있어. 치즈볼은. 언니가 추가해주겠지, 어, 뭐. 내가 추가해줄게요. 음 여러분! 음 저희 고추바위 먹어요! 아따. 여기 있나? 맛있겠다. 마라탕을 골 이것도 먹고 마라탕도 먹으면 되지. 유진아, 2020년의 마지막 날이야. 오늘 뭔가 야식이 말았어? 그렇지. 우리 또 저녁에, 저녁에 봐야 될게 있잖아요. 그치, 그치. 아 맞아요. 저녁에 음. 같이 봅시다. 나는 내가 이번에 성인이 안 돼서 아쉽다고 느낀 게 저는 가요제주 중에서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못하긴 했을 수도 있, 못 하긴 하는데 스무살 되시는 뭐 아이돌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 어, 아이저 유진씨 기분이 어하세요 아. <웃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 어. 그게 뭔가 뭔가 음. 제가 아이돌이 아닌 연예인이 그 데뷔하기 전에 봤을 때 뭔가 우와 뭔가 우와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재밌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음. 우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내 스무살을 다른 사람도 쏙 해준다는 건요 뭔가 좀 좋을 것 같아 이데그 순간을 딱 맞아요 맞아요 공유할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되게 뭔가 의미있게 있겠... 어? 없어 어디 갔지? 어? 너 먹었지? 뭐 <웃음> 아니야 <웃음> 근데 좀 뿌린 칼이 나 땡겨 고추고 네? 아고사석고사 고쳐. <웃음> <고쳐서. 웃음> 친구 저항때만. 어? 고추고사석? 어? 아니 고추나 노랑이 있는데 아 오늘 아니야? 뭐라니? 아, 난 매콤한 류가 먹고 싶어요 난 오늘 치즈볼이 먹고 싶어 어디 치즈볼? 잠깐만 그래 댓글 좀 보고 우리 너무 치킨 얘기만 했죠? 프라다.. 아, 프라땡 아니면 <웃음> 비에땡 프라다가 어때네 프라다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오늘 약간 프라다기야 투움바는 먹어봤거든요? 나못 먹... 먹어봤어 그때 그때 있었는데 진짜... 언가안 먹었다니까요? 그때 좀그 그... 무대를 맞아. 위해서 열심히. 먹어봤는데 제가 로제는 좋아하는데 매콤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아 완전 치즈 생 치즈는 또 싫어해가지고 <웃음> 너무 어, 느끼한 건 맘에 안 들어. 언니는 좋아해. 할좀 느끼한 거 되게 잘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야식에 마라탕 먹으면 부을 듯. 내일은 괜찮아. 내일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부을 거야. 나도 부을 완전 ]까? 부을 거야. <웃음> 야식으로는 뭘 먹어도 부. 고추말이 너무 느끼해서 블랙갈리오랑 같이 먹어. 어, 저 근데 그 고추말 위에 그 고추 언제 먹으면 난 너무 맛있던데? 어! 고추를 언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같이 드셔야 돼요. 프라당 맛있더라고요. 닭한 마리 언니 닭한 마리 닭한 마리 그때 데뷔 초때 먹었던 기억이나요? 닭한 마리? 그때 같이 언니랑 먹... 먹었나? 아니야 같이 먹었잖아요. 누구랑 먹었어요? 진짜 다 같이 완전 데뷔 초에 닭한 마리를 나눠 먹었다 우리가. 무슨 <웃음> 에이? 아 머리야.. 머리가.. 머리가 파 한마리라는 치킨 브랜드가 있어요? 아니 치킨이 야 <웃음> 그.. 삼계탕처럼 약간.. 그런 류의.. 뭐 샤브샤브? 닭 샤브샤브라고 해야되나? 그 브랜드가.. 그.. 그 프랜차이즈가 있..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 맞나?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닭 한마리.. 체인점 이런 게 있는.. 어, 검색해서 보여줘야닭 한마리? 언니 이거 우리 그.. 나안간거 같은데? 아 닭.. 다, 다 같이 갔죠 언니 그때 다같이 갔죠? 아니에요? 아 맞다 <웃음> 야왜 아, 왜 그래 <웃음> <웃음> 죄송해요 언니. 언니 있었던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아닌가? 아 여러분 닭 한마리를 먹으니 왔어요? 왜에 물어 우리가? 아니 아니. 아 그냥 우리끼리 닭큰일안 갔어 아니 안 갔을 리가 없는데 우리 다같이 갔어요 <웃음> 그러니까 웬일이랑 삼계탕에 먹은 일본 분들도 <웃음> 같이 이거 회사분들도 같이 가셔가지고 어나 완전 기억났어. 그렇지 그때 다은머리못 보시네 하죠. 어 어때? 애기 아, 왜 자꾸 내려가? 이이 <웃음> <웃음> 정도면 언니 팬분을 만났어 언니 팬분이. <웃음> 아 진짜요? 알겠다 알겠다 이 자도 언니 아자 언니 인기 많네 다큰머리. 닭한마리 열두 명 먹을 거 아니라 닭한마리 그거 그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이거든요. 나, 닭닭닭나 너랑 먹은 그 쌈계탕. 그 콩국수랑 뭐 먹었지? 기억이야. 안현육이랑 언니 아, 같이 먹었다. 아 맞아. 칼국수. 언니 그때 있잖아. <웃음> 맞아. 요 <그쵸? 웃음> 언니 같이. 그 이렇게 네 명이서 먹었잖아요. 자두 언니 같이. 자 언니랑 같이 먹었는데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그 우리가 한창 바쁠 때 먹었어 가지고. 음. 맞아요. 갑자기 제가 칼국수가 먹고 싶어 가지고. 음. 뭐 피팅하고였나. 그치? 아,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시간이 돼 가지고. 대박. 먹었어. 언니 내가 예전에 시켜 먹었다. 고추마요. 내가 <웃음> <웃음> 시켜 먹었는데. 시킬 거예요? 시키면 시키지. 시킬까? 고추마요인 거 같아. 난 언니 얘기했을 때 지금 마라탕이 기억에서 나갔어요. 저 고, 오늘 고추마요인 거 같아요. 대신 치즈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그 먹자 그렇게 좋죠. 아니 알겠어요. 만약 두 개? 두개두 개씩 먹으면 부족할걸. 결국 하나 언니가 먹으면 되잖아. 뭔가? 응.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진짜. 그럼 세개두 개. 개. 알겠어. 나난 <웃음> 치즈볼이 안 질려. 왜 이럴까? 진지하게 한 얘기 좀 해봐봐요. 저는 이게 언제부터지? 치즈볼이 언제 나왔죠? 몰라. 좀 됐죠? 좀 됐죠. 왜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 데뷔 때부터 치즈볼 얘기를 했으니까 음 우리가. 나금 갈때마다 엄마가 시켜주는데 그게 참 질리질 않아요 순살? 순살로 갈까? 오늘? 여기는 순살이 닭다리살이가 맛있어 맛있어 맞아 부드러워 치즈스틱 하나 먹자 그러면. 좋아 좋아 좋아 이거만 아니면 반반? 어떻게 할래? 아 좀, 또, 저거 은근 오랜만이네 저거 먹을까? 순살은 반반이 안되나? 안되잖아 안 됐던 것 같은데? 프라반, 블랙반 고추반, 없네 음.. 순살 없네 어쩔 수 없죠 저희 치킨 시킵니다 시킵니다 <웃음> 역시 너무 좋다 치즈 스틱. 너무 좋다 블랙치즈볼 <웃음> 콜라는 제로콜라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아직 콜라 남아있으니까 어 반반 된다는데 된다고요? 프라닭 눈치 챙겨 반반 <웃음> <웃음> 아 미안. 미안. 언니, 아니, 주문 어, 미안해 요 미안해 다 아니 그러나 주문 금지다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프라닭 좋아하고요 자주 먹고 좋아해요 진짜 자주 먹어요 저희 먹고요. 소스도 지금 냉장고에 있거든요 아 어, 맞아요 주문도 안 해도 돼요 어, 저희 집 앞에도 있어가지고 집집 본가 집 갔을 때도 자주 먹어요 언니 응 고기 대신 이걸로 총치시죠 고기요? 저 오늘 저녁에 가서 먹기 아니 아니. <웃음> 지금 <몰라, 웃음> 뭘로? 오늘 이게 카드가 등록돼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결제 해야돼요 유진씨 지금 저랑 고기 먹기 싫으신데? 먹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가 <웃음> 그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또 이거를 치시죠 이렇게 또 치시죠 일단 주문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작 아싸 오늘 유진이가 쏜네요 고기는 다음에 그냥 같이 먹으러 가자 채원 언이가 산다고 했어요 아 그러자 채원 이 사달라고 아니, 그러자 느린 선생님 어, 느린 냥이선생님한 채원 이랑 먹을 고기도 있고 유진이랑 먹을 고기도 있었는데 유진이랑 치킨을 먹고 채원이랑 같이 고기를 그쵸.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즈 과자도 줬잖아요 맛있더라고요 <웃음> 어 그거 먹을까요? 아이고 저저이 스타일 스타일이라면서 언니야, 어, 왜? 난 냄새 너무 좋은데? 냄새는 근데 진짜 이거 다들 때 진짜 냄새 쏙! 아 냄새 진짜 좋아요 냄새 진짜 좋아요 치즈 과자 가져올게요 <웃음> <웃음> 귀찮은데 귀찮다 하지 않을까요? 먹고 언니가 먹고 싶으면 저는 먹고 싶거든요? 음. 언니의 선택에 따르게 언니가 먹고 싶다면 갔다오 언니가 먹고 싶다지 <웃음> 먹고 싶어야 되는 거죠? 지금 <웃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뭐 어떡할까요? 안내 선택이 바뀔 것같요가 조종할 수 있어요 <웃음> 먹을까요? 아 근데 네. 이거 또 제가 일어나면 또 이게 흔들리고 오늘 보시는 선생님들 연락이 불편하시이 정도면 저한테 갔다 오라는 거죠? <웃음> <웃음> 갔다 올게 <웃음> <웃음> 제가 좋아하는 그것도 가져올게요 아 그래요 파코나스아파코나스 아, 아직 남아있어요? <웃음> 딱 하나 남았어요 아 그거 진짜 맛있죠 <웃음> 거실에 있는 거다 먹었어요 지금.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아, 아이고 엄발울고 어, 그거만 아. 선생님 네일 보여주세요. 많이 자랐죠. 손에 뭐가 묻었네. 아 유리쿠키요 받았어요 저 사실 그 전날 유리가 연습한 쿠키도 받았어요 저거요 <웃음> 어? 쿠키 있잖아 아 쿠키? 유리가 그 멤버들한테 주기 전에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머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네 크림치즈도 먹고 싶은데 아니야 그 연습 가기 직전에 유리가 하나 부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이런냐 이게 <웃음> 애가 귀여운데? 어 뭐야? 귀여운데. 아, 아, 부서졌구나. 아이고. 어 귀여운데. 이게 틀에 담을 때 거의 그 빼자마자 바로 넣어가지고 애가 안에서 거의 입김을 먹지? <웃음> 댓글 생각보다 빠르다. 빨라요. 이렇게 보면 진짜 힘들어. 그니까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가자. 이거 저희 최애 가자. 이거는 칼로리가 되게 낮은데 양이 적어요. <웃음> 내 생각에는. 어 맞아. 그냥 양이 적은 뭔가 거 같아. 제가 이거 이게 제가 그 성분표를 아직 볼줄 몰라가지고 제대로 <웃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성분을 좋게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양을 줄을줄칼서칼를줄수줄어 i g i 근데 난이리지널이 그 너무 맛있어. i g 아 n 아 l o r i g 오리 a l original, original, original, original, original, original, original, o r i g i n a 지 o r 잖아요 n a l o r i g i n a 요 o r i g 이 n 어 l o r 요 g i n a 있어 맛있어. 저는 이 l o r i g i n 체다 맛인가요? 네 음, 맛있겠네요 음.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주 짜요 응 음. 식감이 너무 좋아 음 얼마나 걸릴까? 주문이 수락되었습니다 음전 이거 보고 있는 거 좋아해요 어, 나 뭔지 알아요. 우리 <웃음> 음, 보면서 음, 어디까지? 오셨나? 어디로 오실까? 음, 어디로 맞아. 오실까? 그런 거. 근데 가끔 걸어오실 때 있거든요? 자전거인가? 맞아. 자전거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거 진짜 신기해요. 음. 난 이거 일본에서 우버이츠 쓸때 음... 걸어오시거나 자전거 타시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있는 줄 아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세상이 좋아졌어요. 맛있다. 쫀쪽 음. 3년 만에 쩜쩜쩜이왜 이렇게 웃기지? 아 너무 아련하죠. 유진아 민주야 뒤에 머리띠 매줄 수 있어? 아민 언니 머리띠. 기억했어. 아유 이, 잘 어울리네. 유진아 네 거다. 언니, 언니도 해. 여기 있잖아요. <웃음> 아럼 한번 해볼까요? 나안 보인다 캡처 잘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내건 아니지만 잘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cute 이뻐 이뻐 썸네일 나왔다 아 썸네일 유튜브,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어 <웃음> 번집해 주세요. 번집해 주세요. <웃음> 이뻐. 유리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이쁘 유리 쿠키 브에 지금 먹는 과자 언니가 골라봐요 내가 나보고 모르라고 유리 지금 브이안 보고 있지 응 아마 펑글카글 그래도... 그래도 저 언니.. 저 언니 앞으로 먹는 평생에 과자 유리언니 쿠키예요 평생? 응모든여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거다못 먹고 유리쿠키면 응. 먹어야 되는 <웃음> 근데 걔 쿠키 좀 짜지 않냐? <웃음> 언니 어떻게 멤버가 만들어준신걔쿠키 <웃음> 근데 짜서 맛있다고 뭔지 알지? 저 있으면 자꾸 쿠키 골라요 아니 <웃음> 그니까 나 골랐어 나 골랐어 나 쿠키 골랐어 <웃음> 나 쿠키 고른 거야 한개 아, 제가 짠걸 좋아하거든요 오 백만 하트 맞나? 오 백만 하트 1만 잠깐만 천만 <웃음> 천만 1000? 어, 오 천만 하트 오와 맞나? 잘안 보여요 천만 하트 와우 <웃음> 음. 벌써 우리가 40분이나 했다는 소식 진짜? 응, 와 시간 해먹어봐. 진짜 금방 은다 백만 원 이상을 했다고? 와 아, 진짜요? 난나 <웃음> 나, 나 지금 방금 방금 약간 백만이겠냐고 아 <웃음> 어, 그래요? 미안하다고 아, 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미안합니다 백만이 네. 줄알았어요 아까 눈 많이는 안 왔어요. 아까 진짜 되게 솔솔 응. 오지 손가락. 않았어요? 응, 진짜 조금 왔었어, 우리 내렸을 때. 최근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저 요즘에 벨그대요 <웃음> 야, 너도? 응, 음, 응? 음? 언니도 봐요? 어, 뭐야? 나 근데 어제 딱 1화 다시 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그 운동하면서 TV를 뭘 볼까 하다가 벨그대 어... 다시 만데 어, 진짜. 너무 예쁘세요 그 어릴 때 진짜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점심시간 때마다 봤거든요 진짜 지금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웃음> 예세요 진짜 <웃음> 심쿵 사실 근데, 유튜브 노트북도 음. 자주 보거든요 음. 클립 계속 떠가지고 전에 봤던 거 봤었어요 던거봤 음, 음, 음. 근데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그러긴힘는데그러니까 그리고 보고 함부로 애틋하게 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너 때문에 나 함뜻하게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안볼 거잖아요 아, 지금 이제 끝나면 보려고요 왜냐면 1월달에는 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근데 뭘 볼지 잘 모르겠어요 해리포터도 봐야 되는데 해리포터 보다가 어디까지 봤지? 아직 하반지 계속 봤고 그 혼혈, 혼혈 왕, 왕자 음... 보다가 이제 안 보고 있어요 뭔가 계속 판타지물이 계속 나오니까 뭔가 아... 다른 유의 물 다른 유도 보고 알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저는 마법사의 돌을 책으로 먼저 읽었고 어저 마법사의 돌까지만 응. 책을 한반 정도 읽고 그 이후 읽 기회가 없어요 책으로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우 이래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와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어디서 볼 보기가 불편했나? 모르겠어. 아... 그때 뭐 넷플릭스안 쓰고 있었나 왓챠를안 쓰고 있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음... 네이버 무슨 어디 저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제했었어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고 안 봤던 것 같은데 음 재밌어요. 재밌는데 오호... 뭔가 해리포터의 그런 도전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열정? 음. 뭐둘이 감... 시켜내겠어! 받았어요. 이런 게 뭔가 어... 뭔가 우와 대박이다. 영화 봐야 되는데 스위트홈도 보고싶고 요즘 저는 근데 무조건 주인공을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아 진짜? 주인공 효과라고 해야되나요? 아... 막 그런거 있잖아요 서브 남주인공 음... 분들한테 빠지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뭔가 주인공이면 더 뭔가 더 뭔가 호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게 어... 있는거 같아요 갑자기? 왜요? 아니 그런 팬싸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음저그트와일라이 시리즈도 다 봐가지고 아그 에드워드냐 그 사람이 음... 뭐지 저도 이 언니 안 봤어요? 1번 밖에 안 네, 봤어요 늑대! 제발 알려주세요 제임스? 제임스? 제임스였나요? 나 너무 오래... 너도 나도 너무, 네, 어... 네, 어래... 옛... 너무 옛날 봐가지고 제임스 봤대요 제임스? 제임스 맞나요? 제임스! 제임스? 제임스? 잭! 이거 k j 알 c k Jack. j a 아, 알아 j 타이 k j 안 c k j 이 c 알아 <웃음> 나도 세이 <웃음> a 추천 좀잔인 k 제이 c 제 Jack. Jack. 제이 c k Jack. 그래서 제이컵.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어... 갑자기 생각 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 a 주 k j a 그걸 이기는 서브, 주, 서브 캐릭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음, 모든 그 모든 스토리가 너무 건가? 주인공을 향해서 흐르니까 뭔가 더 괜히 한 번도 눈길 이 가고 약간 그러잖아요. 음... 그런 드라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 난 약간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약간 이렇게 밝고 이런 음... 그런 스토리를 좋아해서 음... 제가 주인공을 좋아하나. 서브 사람 뭔가 항상 뭔가 서브 주인공들 뭔가 항상 좀 슬픈 뭔가가 있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가 봐요. 뭔가 좀 밝고, 잘 되고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음... 그래서 막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것도 음... 처음에 무시하다가 나중에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서 계속 보고 싶어요. 아... 꼭잘 돼야 돼요. 아... 뭔가 잘 되고 <웃음> 그쵸, 그쵸. 밝고 모두가 잘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아... 그런 좋지만 아... 또 만약 해피엔딩은 좋지 않다는 거. 오, 오 의외다. 또. 말도 안 되는 해피엔딩은 싫어요 어, 어, 모 행복하게 알아요. 살았더랍니다 이런 거는 어, 좀 맞아. 싫고 또 행복한 사람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음? <웃음> 어, 한동안 새드엔딩에 꽂혔었는데 왜요? 달래연님저 <웃음> 어. 그거 봤잖아요 진짜. 제가 아, 역시 드라마는 세드구나를 그거 있잖아요. 노래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본지 꽤 오래 됐거든요. 저는 근데 아, 그거 팔... 내용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음... 뭔가 엔딩 엔딩 현실로 와서 엔딩이었나요? 아 맞아요 현실로 와서. 엔딩 정확힌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되게 얼박이잖아요. 그 드라마가.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웃음> 너무 예쁘신가요 너무 이쁘 진짜 와와 아, 진짜 심쿵했어요 그 되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어, 어제도 얼굴이 진짜 앞머리가 와, 이렇게 이렇게 어, 나오잖아요 눈썹, 눈썹까지 약간 되게 얼빡인데 진짜 너무 예쁘고 다들 너무 연기잘해도 근데 그래서 조심치고. 뭔가 더 가까이 보여서 뭔가 더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가? 음, 뭔가 그.. 눈망으로 잊을 수가 없어 약간 호텔 델루나의 아 그.. 그런 느낌 뭔가 너무.. 음 너무 예쁘셔가지고 나 이러다 또 보는 거 아니냐고 세드엔딩은 이게 또 문제라고요? 다리 언니어또 봐요 언니 그런 거 아니 아니 세드엔딩은 뭔가 또아 보고 싶지 않아? 그런가? 난 아, 어. 엔딩이 다 기억이 안나어 나는 세드엔딩이면 괜히 자꾸 생각나 난 뭔가 내용보다 그냥 내가 재밌게 봤던 그 순간이 음 기억이 나그 그음 내용이 음 기억나는 것 같고, 그 내용은 약간 순간이고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상당한것 같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스르룩 봤어요. 드림하이 봤어요, 언니? 아, 그거 진짜 장난 아니었죠. 드림하이는 진짜 화이팅. 신드롬이었어요. 어나 옛날에 품에 쓴적 있는 거 같다. 그 저희 학교 그문구점 앞에 펜던트! 펜던트! 그 케이펜던트! 나나 아, 그거 결국 그, 그 뽑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음. 200원! 200원! 어 그거 진짜 맞아. 친구들이랑 진짜 용돈 받을 때마다 했던 거 같아 원래 같은 그 돈으로 가래떡꼬이 사먹어야 되는데 그게 케이펜던트 진짜 음, 음성. 유명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되게 신기했는데 보면서 저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했는데 응, 내가 예고에갈 줄은 몰랐어. 아 그렇네. 음. <웃음> 그렇네. 신기했어. 나 누구를 갔네. 신기하죠. 음. 응. 응. 잘 먹네 유진이. 좀좀 좀. 좀, 좀. <웃음> <웃음> 배고프죠. 배고플 시간이 좀. 음, 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었어가지고. 원영이 몰라요 무대 어땠어? 어 너무 예뻤죠? 너무 귀엽던데요? 너무 귀엽더라. 동동 동동 동동 근데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다 같이 생방으로 응. 봤어요. 이거 아 예쁘다 은별님 이거 아 멋있다. 정리고 뭐지 최현언니 보고 응. 사진 찍고 막 보내고 막 그랬어요. 맞아 맞아. 아 뿌듯하시겠다 부모님. 버리지 마세요. 응. 아직 음. 좀 많이 남았어요. 걸어오시나요? 안녕 아니, 안녕. 아. <웃음> 오토바이. 보고 아. 계십니다. 오늘 스포 궁금해. 스포? 오늘 스포? 우리 오늘 하는 게 많죠? 아 완전 많죠 우리. 하는 게 많아요. 뭐? 뭐? 아뭐 아. 이런 거? 아 너무 아쉬워요 이거 너무 아쉬워요 어, 진짜 아쉬워요 더 뭔가 의미심장 미소를 음. 짓고 싶었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아서 어, 어 아, 어떡하지 아니 의미심장했어요 <웃음> 그냥 <웃음> 음 이렇게. <웃음> 의미심장했어요 의미심장했어요 나더의미심장 미소를 짓고 싶은 표정이 있었,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후루룩 지나갔어 아쉬웠어 오늘 이긴 머리를 보내주는 김에 제가 좋아하는 머리를 했어요. 웨이브 아 지금도 긴데요? 응? 지금도 길지 않아요? 꽤? 근데 뭐 다른 느낌이잖아요그긴 거랑은? 아 그쵸 그쵸 느낌. 그쵸 그쵸 조금 다르긴 하죠 제가 그리고 또 붙일 예정이거든요? 음 머리를 어떻게 붙일 거예요? 아, 색을 색깔 그냥 넣어서? 그대로 할까? 아니 아니요. 음... 염색을 해서 한 톤으로 음.. 하고 싶은데 만약 염색을 한다면 무슨 색으로 할지 아니면 염색을 하지 말지 지금 머리색도 근데 예데 그냥 브라운 기본 머리결 머릿결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네? 근데 오늘 아마 세팅해서 그럴 수도 있어 음.. 그쵸 이상하게 드라이하면 머릿결 엄청 좋아 맞아 뭐, 뭘까 드라이 때문에 상하는 건데 드라이라 하면 머릿결이좋아보고 푸르뎅, 푸르뎅. 이거 떼면서도 파랑 머리 때 얘기했는데. 아 진짜? 응. 난 파랑 머리도 좋았어. 지금 약간 은비 언니가 지금 제 머리색이랑 비슷하잖아요. 예전. 아, 어, 맞아요. 그 남색 약간 활동할 그때 조명 받으면 그 쨍한 남색, 응. 남색 나오는 거. 은비 언니 남색 예쁘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쿠라 언니도 머리 덮은 거 좋고 저는. 되게 여유롭다, 오늘. 그쵸? <웃음> 응.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가, 우리? 그럴 수도 있어. 댓글을 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번지점프... 해보고 싶어요. 레컬린줄 알았대. 레컬린거 아니에요? <웃음> 번데스 점프 해보고 싶어요? 해보신 분들 있어요? 해보신.. 말로는 또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도 못할 것같아고 맞아 그 뭔지 겠어요 지금은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 예고에 떴잖아요 뭐에요? 스카이 워크 아 맞아 맞아 맞아 난 사실 그건 하나도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높은 곳에 가니까 그.. 그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떨리긴 떨리더라 처음엔 엄청 무서웠는데 또 걷다 보면 거리면 하던데요? 어, 걷다 보니까 아, 아직도 분하네 아. <웃음> 이팅트립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이팅트립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맞아요 따뜻해요 음식. 어, 심지어 음식이 따뜻해요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할게 많잖아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음. 보글보글 끓이는 상태에서 주시고 갓 나온 상태로 주시고 음, 너무... 언니 카메라 깨졌어요? 카메라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필름이 깨졌어요 필름이 이거 거기 붙어있어요? 응 어?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아그 <웃음> 어? 뒤집어서 넣지 그니까 러 필름이 안 필름이... 보여 깨졌어요 이 뭘까? 이거너 핸드폰 3개 이상인 거죠? 인거 아니야? 뭘까? 좋네 이래 좋뭐 이거 뭐하고 오리난건 아니겠지? 내 핸드폰만 우리 나오겠지? 여러분, 화면 잘 보여요? 배달 중 20분 남았어요. 오호. 빨리 먹고 싶당 우리는 10분 있다가 먹을 준비하러 갑시다. 좋아요. 딱, 오, 5분, 5 5분, 5분, 말도 안 나. <웃음> 지금 치킨 때 말도, 말도 안, 안 나. 아니, 아니, 기분 좋아 지나면은 1시간이에요. 대박. 우리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여요. 다행이네요. 우리 들이 오랜만에 VF하죠, 여러분? 3년 만에 그때 녹음실에서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다. 그러니까요. 모자 아, 쓰고. 엊그제는 아니고 한한달 전? 난원준옛네 같은데? 그래요? 난내 체험상 진짜 옛날 같아요. 나는 뭔가 뭔가 이상하게 그때 기억은 좀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응. 그쵸? 뭔가.. 라비 형때 기억은 안는데 라비 형 전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 빠르네요 배.. 배고프다 지금 아 진짜요? 네 얼른 치킨 넣어줍시다 우리 넣어줘야돼 다들 이제 저녁 드실 시간이 지네요 치킨 빨리 와라 라고 댓글에서 했었을 때 치킨 빨리 와드세요 그래도 <웃음> 요즘은 30분이면 오니까 맞아 내가 그때 중딩이었대요 언니 중2였던 건가? 중3? 너가 중3이면 내가 몇 살이냐? 고 고2 이. 저 벌써 성인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인이 성인... 이미, 성... <웃음>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아직 믿기지가 않아 더 이상 어리지 않아 아 맞아 아쭈 아, 저... <웃음> 아저 진짜 귀여운 게 저를 딱 만났는데 일단 저만 보면 저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진짜 엄청 이렇게 막 엄청 아! 막 따라다니고 막막 막 난리가 나요 아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음. 앉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웃음> 말을 잘 듣겠어요 듣긴 듣는데 뭔가 완벽하게 됐지 그래서 아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와요 오야 그래도... 저쪽으로는 못해 아, <웃음> <웃음> 그리고 귀엽다. 애기가 빵야를 까먹었어요 빵야? 어 진짜? 원래 어, 진짜 그냥 엎드려만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빵야를 했거든요 간식을 주는 걸 아니까? 아, 진짜 똑똑한 우리 강아지인데 빵야를 잊어먹었어요 안 하는 것 같아 잊어먹는 거 아니야 걔가 너무 아, 똑똑해가지고 진짜? 이제 그걸 이제... 하지 않아도 밥을 주는 걸 알았구나 음, 밥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음... 애기라서 그런지 밥은 소중하죠 우리 애기 저죠 보러 가고 싶다 푹푹 한거 있었는데 아 맞아 꼬리가 이렇게 돌아가 기분이 좋네 저 만나서 저 차에서 차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숙소, 숙소에 데리러 오셨는데 근데 절 만났는데 완전 꼬리가 좋아하면서 날 알아보는 거야 너 되게 좋아하는 거다 저기 알아보는 거 신기하다 기분이 좋았어 난 강아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원래 사실 언니가 오늘 졸려서 잔다고 하면은 앞조랑 할려 했거든요. 아 진짜? 나 응. 앞조는 같이 하면 말을 못할것 같아. 아 일단 앉잖아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막 엄청 활탈얼굴을막아 진짜. 엄청 활구 막 이렇게 이렇게. 진짜 좋아하나 봐. 근데 발톱이 엄청 아프다. 어, 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 그냥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발톱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긁을 때막 아프더라고. 응. <웃음> 들킨데 없어요? 맨살, 맨살로 맨살 있다가 애가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오! 야! 야! 오! 야! 오, 야. 아 우리 유진이도 나하시기는 우리 아쭈. 아쭈 봐야겠어요 뭘 봐요 아쭈? 야한 봐야겠어요 우리 아쭈 아쭈 는 아,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아쭈 숙소에 없어요 숙소에 없어요 여기 강아지 무서워지않아요 근데? 어 조금 무서운데 근데 저기 샵에 강아지가 있어요. 아 맞네. 어, 그래서 데뷔 초 때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냥 그 메이크업 받고 있을 때 오면 무서웠거든요. 근데 정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오는 건 괜찮아요. 아 응. 지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세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지금 배달이 배달이 안나봐 응. 배달 이상한 이데들고 지금 한 시간 지났다. 오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는 거 처음인가? 아닌가? 한 시간 많이 하지 드물지... 그러니까 많지 않지 않아요? <웃음> 또 나왔네요 많지 않지 그러니까... 않지 않지 않아요? 아... <웃음> 뭔 소리야 안 많지 아니 한적 있지 않아요? 아니 한 시간 아니 나는 내가 적... 말하고 싶건 뭐냐면 많이 없지 않아요? 아니 오 없죠. 맞아 많이 없지 않죠 많이 어... 없지 않아요? 아 없... 아니야 많이 없지 않지 않아요? 그니까 러 많이 <웃음> 사증나 어, 내가 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 너 원하는 말은 뭐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느낌이 오지 않아? 뭔지는 알겠어. 많이 한 적은 없지만 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언니가 해봐. 그걸 그 언니의 생각을 표현해 봐.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게 어렵다는 말 <웃음> 많지 않지 않아? 이렇게 말이 나온다니까? 내가 지금 댓글 본다. 많지는 하시면. 않지 않아? <웃음> 그렇게 많지는 <많진> 않지 않아? <웃음> 핵천재. 아 <진짜. 웃음> 미쳤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음. 한번 해봐봐요 빨리 말해봐 종종 종지 않아? 오. <웃음> 아, 이거네. e <웃음> I 아 a v 잘하잘하짜 진짜 하종다 종종 있지종 있지 종 있지않아? 요 종종 있지 종 있지, 않아? 이러네요. 종종 있지 않, 않네요. 어? 아, 종종 있네요. 종종 있죠. 종종있네요보있 b 면 e I 종 a v e a Bible. I have 종 Bible. I have a Bible. I have a b 요 종종 탈락이야? 탈락 다른 거 다른 거 종종이면 진짜... 없진 않지 않아? 어! 없진 않지 않아 그치 없지 않지 않아 어! 아... 없... 가끔씩 음... <웃음> 없진 않지 않아 많이 없지 않아? 없진 않지 않아? 어, 없지 나 않지 거... 않아가 그래도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의미랑 비슷하잖아요 가끔 있지 않아? 음... 알겠습니다 간간이 오, 온가니, 간간이 이찮다이 괜찮다. 찮간이 괜찮네. 간간이. i k a n 어간 n i k 이 n g a n i k a n 어 a n i Kangani, Kangani, Kangani, Kangani, 1월달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i Kangani, Kangani, k a 아 이럴 때 되면 해야지 하고 해놓은 게 지금 꽤 많이 적어어요 주문이 거의 도겠대요 여러분 <웃음> 아니, 제가 치킨이 와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거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너무 금마무리 다른 얘기 해 다른 얘기 해 나가자 무슨 얘기 해 댓글를 빨리 가보자 2020년도 치즈불로 마무리를 하게 되다니너 지금 치킨 생각 밖에 안 나지? <웃음> 아니야 어... 아니야 저 우리 2020년에도 밥은 먹어야지라고 <웃음> 미안 미안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어.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냥 밥을 안 <웃음> 먹은 줄 저희가 저희가 밥을 저희가 밥을 네. 먹어주고요. <웃음> 저희가 밥을 말을 먹는데요. 밥을 먹었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우리 배달 기사님이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맞아요. 민폐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웃음> <이제> 치킨을 <웃음> 먹을 건데. 2020년 마무리 겸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 앱을 틀게 했고요. 2020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 아주 건강하고 저처럼 이렇게 목표도 많이 세우시고 우리 19살 친구들, 그리고 언니 친구들 몇 살이죠? 2 1살 친구들, 21살, 21살 친구들, 그리고 뭐 아이전에 모든 친구분들 파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파 화이팅 하시고요. 어른 선생님들도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아, 2021년 바라는 거한해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먹어요, 위즈와. 오늘 야식 필수야, 야식 안 먹으면. 야식 필수, 우리 꽃보기. 실망할 거야. 안녕. 안녕. 자, 하나, 둘, 둘 셋. 해피뉴이어. 해피뉴이어.